지금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가 아크만 켰다 하면 여러분들이 긴장해 아 케빈님 또 저격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또 케빈님 예민해지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긴장을 여러분들이 사소화하는 기분이라가지고 음 ㄴ 은아 맞아 맞아 어 시청자들이 그래서 아막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보여 그냥 내눈에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어, 어 못하겠어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음, 맞지, 맞지. 일단은 공섭은 일단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자고 했고 이어어 어.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음. 음.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맞지 맞지. 음.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이거 음. 잘한다 너네 미친듯이 나오지 혼인둘이서 음. 계속 나오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청세치는 그만 좀 나오지 맞지 음, <목소리> 맞지 아 진짜 댓글에 그런거 달린다니까요 뭐? 청세치를 멤버로 이런게 나온다니까요 나오고 있지 맞지 맞지 마지 마지. 마지 맞지 맞지 나오고 이제 있지, 있지 이제 슬슬 청세치를 이제 자를 때가 되지 않았나 청세치를 이제 그냥 골방에 가둬놓고 <웃음> 3일 내내 편집만 시켜야 되지 않을까 <웃음> 자른다이 <웃음> 녀석 자르기까지 해야되는군 <웃음> 이 녀석 이제 얘들아, 댓글 알바를 통원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 해야 되니까 미안한데 저기 멘트 좀 아, 아껴줘.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잠만 빗소리한테 게임 보냈나 지금? 나 투디한테 보냈나 기억? 저한테 알아. 보냈습니다. 맞지 맞지. 나한테 보냈. 빗소리한테 안 보냈어. 혹시 청새치한테 보냈어? 청새치는 해당 사항이 아닌데 이 게임. 아왜 음, 받아? 어. 멤버도 아닌데. 그니까 알고 있구만이 녀석. 있구만 있구만 있구만 있구만 있구만 아니 아 안겨. 아끼라고 아끼라고 하지 말라고. 다그죠 아니그렇습 연비님은 언제 오시는 거죠? 보니까 방송 잘 열심히 하시더라, 요비님음 열심히 하고 있어. 있어. 뭐, 하고 아, 있는데 또 내가 또 빨리 와! <웃음> 이러기가 또좀 <웃음> 그렇잖아. 아니 빨리 와, 아니, 빨리 와. 어... 했더니 왔잖아. 아 그래? 어 왔네? 2D야, <웃음> 비쏘라. 지금 연비 지금 상태 최상이야. 어, 회사 간도 지 지금 어, 뭐, 뭐 심적 부담감 없지, 스트레스 없지, 오늘 14시간 잤지, 지금 최고조야, 최고조. 열네 시간을 잤다고? 아, 그러면 그래. 연빈님 오늘 엄청난 텐션을 보여주시겠네. 정말. 연빈 오늘 걸? 방송 시작 기대되는 걸? 기대되는. 아, 아 근데 제발 좀 멘트 좀 아껴, 이 새끼들아. <웃음> <웃음> 회의 시작할 건데. 아, 그아고 방송하는 중에 계속 뭐가 오는 거야? 뭘 선물 이렇게 많이 보내지? 멤버를 생각하는 마음일 수도 있잖아. 맞지 맞지, 미리 해주는 거지 미리 해주는 거. 지 어. 땡큐, 땡큐. 나 아니 난 그래가지고 뭐 대인 줄 알았어. 대부분 그럴 때 많이 사잖아. 어, 할인할 때만. 케빈님은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할인 일도 없었어. 이... 어, 맞아, 항상 맞아, 맞아. 사고 맞아. 나서 할인을 했지. 맞아. 할인할 때 사진 않았어. 그래, 케빈님 딱 필요할 때 필요한 순간에 사시는 분이야. 막 세일한다고 사시는 그런 막 뭔가 자린 고비가 아니라고. 맞아, 그 어. 다음날 항상 할인했지. 그럼, 그럼. 컨텐츠 이제 다 하고, 아 이제 관두해 자. 멘트 좀겨이샤브들아 <웃음> 맞지 맞지. 아 진짜 두릅게 잘 털어 그냥. 맞지 맞지. <웃음> 예 맞지 맞지. 아니 드니아 예? <웃음> 무슨... 저 뭐, 여기 기어가 맞는가요? <웃음> 무슨... 예. 옷이야, 아, 뭐야 여기 아이티 기가맞닌가요 평상복으로 왔습니다. 평상복이 무슨 뭐? 아, 뭐, 진짜... 뭐 일곱 난장이 옷이야 뭐야 이게? 퍼레이드. 이거 이거 니트예요 니트. 아뭐 이게 니트야. 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 니트잖아 이렇게 팔에 팔에 줄머니 있고 이거 니트예요 니트. 줄머니는 뭐야? 줄머니. 약간 너 지금 투바스티향 같아? 투바스티향? 패턴이지? 패턴이지? 투바스티향 저거 지금 아. 화이트보드 좀 지워줘 야, 참 다들 꼭 주네 정말 저 지들 같아가지고 야, 아 이제 아. 어머 뭐야 <웃음> 뭐야 이거? 아 이거, 아니네. 네, 이거 <웃음> 아닌데? 네즈코! 이거 아닌거지? 침물리지 말고 빨리 요거 좀 지워줘 <웃음> 그래 막동이가 이래야지 이제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야 막동이... 다른 부서 넣어 맞지 아, 맞지 이럴 때 이럴 때 일하라고 너 여기 데려온 거야? 어, 빨리. 근데 마치, 마치. 드디어 내 유행어 밀어주는 거야? 아니지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지 쉽게, 쉽게 안 밀어주, 쉽게 안 밀어주 그런 거 아니지 다른 뭐, 유행어지 뭐, 다른 뭐, 유행어지 아왜 뭐, 어, 너네 뭐 니네끼리 유행어 밀고 막 맨날 인해왔어? 맞지 미학 맞지 미학 맞지. 마치, 맞지, 맞지 맞지 우리들끼리 맞지. 것만 맞지. 믿는 거지 맞지? 왜 아니지 아니지 왜안 밀어줘?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임팩트가 없지 임팩트. 이게 아니지. 아니 왜 이럴 때 내려? <웃음> 진짜 짜증나네. <웃음> 오늘 회의는 이제 컨텐츠 회입니다. 저희 전기 맙동산 무지개 컨텐츠 회. 근데 그 전에 있잖아요. 지금 댓글이 너무 달려요. 청새치는 이제 거의 멤버가 아니냐. 댓글이 지금 너무 달리고. 이거 자료 화면좀 넣어 주시. 십 자료 어떤 댓글들. 지금 너무 이런 댓글이 많아서 좀 확실하게 좀 입장 표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멤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집적 따가리가 어디? 점오. <웃음> <쩌모. 웃음> 아, 점오? 쩌모? 점오도 안 되잖아. 점오 어린 것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일단 설거지부터 시작해야지 그럼. 맞지 맞지 맞지. 캐빈형 응. 발바닥 닦아줘. 응. 맞지 맞지. 매일 그거 이제 응. 다른 사람 했는데 응. 이제는 당신 차례지. 쟤네들은 예, 예. 조금 너무한 것 같네요. 전 여기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음. 어 연비 내편 해주는 거야? 아니 그때 연비님 이 시켰지.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한 거였지. 아 이미지 음, 관리 맞지, 음, 그런 거였지 어, 그런 이미지 거였지. 이미지 관리라니. 야이 응. 맙동 라이팅이. <웃음> 만약에 근데 그런 여론이 거세지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여론보단 사실 여기 멤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음. 음. 저는 멤버들 밑에 들어가고 싶지 않터. 음. 음. 다른은 보도로 그냥 있고 그 싶어. 음. 음. 음. 음. 음. 맞지, 맞지. 지난주에 분명히 이제 여자 멤버 모집 공지가 나갔을 텐데 이번 주 이런 모습을 보고 과연 지원님는 많이 될지. 아니지, 아니지. 그분은 이제 멤버로 지원하는 거지만 청색치는 굴돌이지 굴돌 음, 맞지 맞지 맞지? 들어온 돌이지 맞지 맞지 좀 짜질 필요가 있는 거지 짜여서 <웃음> <웃음> 해야 되는 거지 <웃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음. 청색치 있지 걱정마 내가 있잖아 아니지 저 사람이 뭐, 제일... <웃음> 안돼 <웃음> 여기 까이는, 같이 까이는 것 뿐이잖아 막... 연비가 혼자 공격당하다가 이때 만약에 H가 연비편 들잖아? 그러면 둘이 같이 공격당한다 <웃음> 연비 도 지금 H편 드는 거야? 너 그럼 H의 0.5 발언을 인정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거지? 넌 H랑 똑같은 놈이 되는 거야 알겠어? 빗소리 약간 옛날에 왕따 가해자였으면 잘했을 것 같애 아 진짜 가스라이팅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니야 나 그런 거안 시켰어 <웃음> 두 번째 해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청쇄체 H 문제는 사소한 거였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큰 문제입니다 2차 현실합방이 끝났습니다 2차 현실합방은 연비, 2D, 캐빈셋시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단! 제가 2D에게 배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굿즈를요 예예예 예, 예.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2D가 이걸 팔았습니다 아 그거 봐 그거 얘기였어요? <웃음> 아 그거 얘기였어요? 아그 하나당 3만원 2만원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슨 2D니까 2 d 거 있죠 2 d 거 세트 말고 예, 예, 예. 남은 거를 줬습니다 참고로 이 배지는 더이상 안만들요 단종이고요 그 다음에 네, 홈페이지에서도 품절. 품절입니다. 단품 맞습 음, 맞습니다. 품절된 맞습니다. 제품이기는 한데 이거를 약간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2D 한 개를 지금 3만 원에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2만 원입니다. 안착하지 마십시오, 2만 원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딱 들었어요. 짜다 2만 응. 원이에요. 네이버 포함 카카오톡으로는 2만 5천 원, 그 후원으로는 3만 원. 맞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있으면 오셔서 가져가셔서야죠, 2만 원에. <웃음> 누가 오지 말래요? <웃음> 누가 칼로 협박했어요? <웃음> 아니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 개인이 팔으라고 전달한 게 아니라 나름 이게 우리에게 기념품이기 때문에 예어 전달을 한 것인데 이걸 냅다 팔아서 <웃음> 이득을 취했습니다 부당이득을 부당이득인지 아닌지를 그거를 쟁점 삼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예. 부당이득이라그 연비님 팔지 마십시오 그꼭 무료로 배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저는 연비님. 판 적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예예예 예, 예. 연비 판 적이 없다고 했지만 방금 바로 전에 진행된 그 방송에서 이런 발언했습니다 <웃음> 뭐죠? 근데 이거 팔면 팔리나? 야, 저 양치네. 어 나이 먹었다는 사람인 말이야. 동생 그렇게 갈고 그냥 자깎고 그냥. 그러면서 이 말을 추가했습니다. 뭐죠, 뭐죠, 뭐죠. 일단 한번 가져와 볼게. <웃음> 아, 그래 정말 가져와만 왔습니다 여기 속마음 보이거든요, 속마음. 맞습니다, 연비님이 이제 바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면 양심 있지. 이거 봐봐요, 이거. 제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뭐요? 저는 이제 그 룰렛에 나오면 선물로 드릴 생각이었다고 아, 그거 파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 완전 그 모바일 게임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가참니다 어, 이러나 저러나 금전적으로 <웃음> 똑같습니다 그러면 바꾸려고 했구나 너희들 <웃음> 아니, 잠시만요 너네 나왔나? 둘이라뇨 저는 빼주십시오 네.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직이 아니라 빗소리는 그저 수량이 없었던 것일텐데 <웃음> 빗소리 거 남은 건 아직 전달이 안 됐죠 몇개 있어요? 10개 정도 있지 10개? 응 일단 가져와 볼게 일단 가져와 볼까? <웃음> 저는 택배 이런 거안 합니다 <웃음> 그럼 제가 직접 배송하러 가겠습니다 민첸! 와야 근데 그러면 하나에 얼마 팔아야 되냐? 거리에 따라 다르게 집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저도 그렇게 값수가... 팔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잠 근데 제주도 가능하냐 는데 거의 한 50만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예 교통비 예, 별도. 별도 진짜 조심해 왜냐면 나 옛날에 PC 팔때 팔린 거 알지? 아 어어 부산이었다 어, 그거 부산 어, 왕복비를 받는다면? 할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왕국비 주시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딱 키고 <웃음> 케빈 형 옆에 딱 앉혀가. 그렇지. 밥도 먹고. 주사 가서. <웃음> 어? 국밥 먹고. 어이? 어, 어이? 잠깐만 얘기도 해보기서 <웃음> 케빈 님을 <입을> 앉힌다고 <안> <웃음> 케빈 님을. <입을> 케빈 님은 <웃음> 음, 뭐왜 가는데 같이? <웃음> 잠깐만. 나 수장 아이가. 두 잠깐만 나. 갑자기 왜 나? 나왜나 왜? 나왜나 왜? 나왔어? 나 케빈 님안 치가. 나못 들었어 뭔데? 캔딱 걸어가. 안 조용히 했고. 안 조용해요. 왜 자기 왜? 인형이야? 그 같이 눌러도 가고만 그러면 이거는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개인 굿즈 금전 환원제 이거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연비 퇴사 저랑 같이 스티키밤이라는 이제 후원 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음, 퇴사를 맞아요. 하게 되었고 아 <웃음> <웃음> 어, 깜짝이야 뭐야 새가 <웃음> <해가> 울었는데 뭐야 새다 <웃음> 세 가지 나간다 <웃음> 그래서 지금 연비가 세우고 있는 계획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방송하면서 약간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는 뭐 그게 상담이 됐든 뭐가 됐든 약간 썰 컨텐츠 같은 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익명으로 받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 거야 좀 지원을 해드릴게요 어떤 지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연비님이 구글 폼을 만듭니다 제가 맙동산 우리 팬카페에다가 그 링크를 이렇게 선택하면 구글 폼으로 옮겨갈 수 있게 달아 드릴게요 오. 아 그리고 결국에는 걸렸어요. 뭐가요? 걸려? 얼굴은 돈에 박. 어? 얼마죠? 3개월에 500. 미친. 근데 될거 같아서. 아내 원래 2개월로 쇼부 보려고 했는데. 야 이거 진짜 하면 너 진짜 얼굴 한다고 진짜로? <웃음> 얘들아 너네 실망하기 싫으면 돈내 하지 마라. 근나 <웃음> 진짜 딱 말했다 너네. 나도 뜻리 그... 근데... 네. 의견 찬성해. 근데 말하고 나니까 좀 불안하네 그지좀 무섭지 아 왜냐면 아할 때는 애들끼리 얘기하때아 3개월 안될 것 같다고 될것 같은데? 나 메이드 복한달 만에 됐어 아 잠깐만 큰일났네 이거 웨딩드레스도 그거 한달 만에 됐어 아 잠깐만 근데 비쏠아 응? 그럼 너왜 일하냐? <웃음> 방송해 형! 어, 그... 저번에 형이 뭐라했지 기억나? 나 웨딩드레스 입는 건데, 유튜브에 올라가면 죽어버릴 거야. 인생 그렇게 왜 살아? 라고 했는 거 기억나? 그 아니야. 인생 내가 살고 있어. 아니야, <웃음> 나는 야, 넌 아직 결혼 안 했잖아. 나도 할지도, 할 수도 있잖아. 그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잖아.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웃음> <웃음> 왜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비싸다. 어허! <웃음> 아그 아, 저번에 케빈이 형술 먹으면서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방송 끝나면 말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적 없어 아예 여러분 그, 다 그, 방송적으로 수고야. 재밌자고 하는 말입니다 진짜 그런 나도 적 수고한 없습니다 수고한 <웃음> 같애, 저는 행복하고 저는 진짜 그때 우리 G스타 때 그때도 얘기했는데 저는 아, 오늘도 아 데이트하는 아 마음으로 <웃음> 데이트하고 <웃음> 왔고요 진짜로 어? 여러분 행복합니다 쌈으로 삼으로라그래도 행복하시죠? 어 예예 행복합니다 결혼해 마라 와와아 <웃음> 조용히 하고 있어, 너 뭔데? <웃음> 이거 공진에서 이거 화력 지원 가야겠는데? 아니 <웃음> 하지마 <웃음> 와, 500만원짜리 얼굴 나도 보고싶다 야, 썸네일 정해졌다- 야. 끝났다, 500만원짜리 얼굴 <웃음> 아, 빅시돌이한테 전화해보고 할걸 전화 왜 안했어? 어이구 소리 좀네자 다음 안건은요 <웃음> 굳이 진짜? 헌 안내네? <웃음> 아니 불안한가봐? 어 뭐, 혹시 몰라서 <웃음> 뭐더 할말있었는데 야 이게 너무 크다 <웃음> 어, 이거 나 완전 내가 아니 이런 폭탄을 터트리고 왔단 말이야? 네 방송 진행하면서 그래서 15분을 늦은거예요 아하 그러면 지각비는요? <웃음> 그니 그러니까. 그 지각기는 거듭시다 저희 미려온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웃음> 아 <아니>, 잠깐만 투니 <웃음> 맨날 미리 와서 <웃음> 이거를 진짜로 밀어붙이네 마지막 안건은 이제 맙동산 실사 컨텐츠에 대한 한 가지 이제 의견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반응을 좀 보고 싶거든요 이 영상을 음. 이제 이 회의 영상을 보실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보고 싶은데 반응은 좋아요 누르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 어떤거냐면은 실사컨텐츠인데 약간... 조쏘기업... <웃음> 어 약간 좀 패러디해가지고 약간 우리 네명이 일단 양복을 다 입습니다 조쏘기업의 실태 그런걸 보여주면서 컨텐츠를 하는 <웃음> 근데 빗소리 목소리 한 두단계 낮아진거 봐 <웃음> 여기서 또? <웃음> 저번에 카톡 제가 보여줬잖아요 아! 같은 회사에 있는 어떤 여자분한테 빗소리가 되게 공손하게 어 그래서 뭐가 안 되신다고 하셨죠? 막 이렇게 하니까 네, 1분만에 답장했더니 답장으로 된다고 톡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웃음> <웃음> 바로 그때 화장실 가가지고 <웃음> <웃음> 일단은 가제는 맙동상회입니다. 이것도 좀 저는 정하고 싶어요. <웃음> 네. 맙동 상회로 할지 맙동 상사로 할지 맙동 상사?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일로서 이제 2D 티셔츠 만드는 걸 합니다 드디어 음 내가 퇴사를 해야지 많이 진행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웃음> 엊그제 알았어 네 담당자는 연과장입니다 과장님 열장 정도 빼주세요 따로 아 진짜 저왜 뭐하게? 팔라 예. 그러는 거두 팔이 아니고 개 팔이 따로 팔아가지고 <웃음> 또 없어.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슈킹이라 그러죠 <웃음> <웃음> 슈킹 좋아겠습니다 음, 중간에서 <웃음> 가로채는 거를 슈킹이라 <웃음> 그러는데 아무튼 <웃음> 그런 컨텐츠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컨텐츠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가지고 진짜 우리 네 명이 딱 차려입고 찾아가가지고 이벤트를 열어둔다든지. 뭐 여러가지 컨텐츠를 할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컨텐츠 실사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요런 컨텐츠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니즈 뭐 요런거 있으면 잘볼것 같아요 약간 요런 느낌 어그 마침 또 저한테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사무실이 정말로 그냥 진짜 좋소예요 정말 사무실이 정말 리얼 킹 좋소입니다 딱 보면 은 드립커피의 냄새가 아니라 프리마의 향기가 나요 네, 정말 맥심커피가 어울리는 종이컵 맥심커피가 어. 어울리는 그런 사무실이 있습니다 믹스 봉지로 있는 게 아니라 설탕 따로 프리마 따로 커피 따로 다방커피 같은 어, 느낌으로다가 다방 레지 느낌 나나 진짜로 어, 그 레지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웃음> 저, 저, 저, 그거는 <웃음> 아, 다방커피 느낌 저나아좀 그, 알고 쓰자 우리 단어는 너야 그, <웃음> 그게 그 매독이랑 뭐가 달라 이새끼야 <웃음> 뭐, <웃음> 어, 검색하니까 청소년한테 부적합하대요 나빠하면 다들 레지비지거리길래나 그게 몰랐어. 같은 독인 줄 알아. 그니까 그게 여자 입에서 나올 말이야. 심지어. 아, 나. 어, 야, 남자 아, 난 입에서 난 나와도 쓰레기 취급 받는데. 아 나는 같은 말인 줄 알았지. 아 진짜 또그 매우 독한 독을 <웃음> 매독이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게. 매독이 좀더 낫다 근데. 어, 암튼. 야. 매독이 좀더 낫기는. 매도 은 검색이 된다. <웃음> 그래 단어 알고 쓰자 우리. 아 썸네일 뭘로 할까? 그러면 썸네일은 연비 얼공으로 할까, 다방 레지로 할까? <웃음> 아이 짜증나지 않 레진 좀좀 그거니까. <웃음> 아 다방하면 항상 붙킬래 같은 건줄 알았지. 요즘 어, 네 말세스 나... 시리즈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 줄 알아? <웃음> <웃음> 이야 걸을 <거를> 타선만 있네. <웃음> <웃음> 다 거를 타선 <웃음>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아무튼 요런 컨텐츠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까 연비 컨텐츠도 그렇고 저희 실사 컨텐츠도 그렇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의제는 아 쓸데없는 의제였지 예, 아무튼 자 그러면 오늘의 정기 맙동산 무지개 이렇게 어,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 땅땅